퇴근을 하고 들어오니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이 택배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너무 배고파요. 와우. 징그라면 삼양하면 어, 어 김치 터졌다는데. 김치 터졌다. 일단. 어리 로스. It's rice. It's yubsal. It's onion. i s apple. 아우 어, 그리고 이초소화된 스트로폼. 알테리 석박지 배추 2 <웃음> 이건 뭐야? 알타리 석박지 배추 1. 그리고 이건 뭐지? 이건. 참치? Cut. 일단 이 김치부터 옮겨야 됐어요. 오 마이 갓! 저손 씻었습니다. 걱정 마세요. 와, 야,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는데, 이거? 보이십니까? 음! 음! 아 아우. 아우, 기가 막히는데, 이거? 아우, 너무 맛있는데? 빨리 밥해야겠다. 이 팔아야겠다 이거 와 진짜 저는 보기만 해도 군침을 떨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바라바바바밤 바바오 마이 갓 아예 아예 아예 아아예 아, 예. 이렇게 한번 보이려나요? 너무 맛있겠네 집에 쌈장이 없더라고요. 에, 너무 멀라하지 마세요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이거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할게요. 쌈장이 없어요 집에. 이만 매너른 있다는 거. 김치까지. <웃음> 이 보이나? 보입니까? 네, 보이겠죠? 와, 진짜 맛있습니다. 와. 솔직히 삼겹살 먹는데 이건 인정. 솔직히.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딱한 잔만 하겠습니다. 이건 쌈을 싸놔야 돼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건배 네 사장님. 엄마 네 택배 받으셨습니까? 김치맛이 끝내줍니다 아, 먹고 네 먹고 있어요 삼겹살이랑 같이 먹고 있어요 진짜 지기 주네 좋 시간 보내고 네. 엄마랑 통화도 했으니 아 어. 여러분 제가 어제 집을 대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아주 마음이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 어질러져 있는 것 보고 개판 5분 전이라 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있다가 이게 이 말이 유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이라 면 어질러져 있는 것 같은데 왜 개판도 아니고 개판 5분 전이냐 개판 5분 전이면 5분 전이면 깔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와아 이게 유래가 있더라고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6.25 전쟁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피난민들이 생기면서 이제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시장이나 뭐 가게 같은 데서 뭐큰솥 같은 데다 밥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배식을 하려면 그뭐 솥뚜껑을 열든 냄비를 열든 그걸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판할 때 걔가 그더그 월월 개가 아니라 열개짠 거야 판을 연다 그러니까 이제 배식을 하기 위해서 그 판을 열기 5분 전에 사람들이 막 뒤엉키고 아수라장이 된 거를 보고 이제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아 진짜 의리가 있다 생각보다 좀 아픈 사연이 있는 그런 표현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이런 말의 유래 어원에 대한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이 걸어다니는 어원사전이라는 책입니다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영어 단어에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영 단어의 어떤 어원을 파헤치는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그냥 단어장처럼 그냥 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얘기해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단어의 어원을 이야기해주는 챕터가 뭐한 세네 페이지로 짧게 그리고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또이 챕터가 단순히 한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성서 속의 고한 인기 많은 소시지 독 쓰... 하여튼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이 책을 조금 읽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좀더 읽어보고 재밌는 스토리들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퇴근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나니까 잘 때가 다 됐네요 저는 그럼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i n g 입니다 아, 씻고 정신 좀 차리고 오겠습니다 지금이 퇴근하기 한 1시간 전.. 아니 제가 퇴근이래요.. 벌써 퇴근하고 싶나 보다 <웃음> 출근하기 한 1시간 전이거든요 네. 솔직히 얼마 전까지 되게 출근할 때 진짜 딱그 씻고 준비할 시간만 남겨두고 일어나가지고 진짜 뭐번개불리콩 구워 먹듯이 이 허다닥 준비하고 나갔었는데 아침에 그렇게 후다닥 하고 나가면 저녁에는 피곤해서 뭔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더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다시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제 출근 전에 한 시간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느낀 것중 하나가 아.. 그냥 공부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더라 하는 거예요 진짜 출근하고 한 이틀? 3일 만에 제 분야에 관련된 이제 온라인 수업을 또 수강권을 끊어가지고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 들은 거 정리도 좀 하고 요 책도 좀 읽고 네, 출근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되게 좋은 게 정말 짧아요 한 챕터 그래서 한네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두 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진짜 잠깐 짬날때한두 페이지 읽고 딱 덮기 좋아요 그래서 부담도 없고 틈틈이 읽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또 재밌는 걸 읽었어요 술의 역사래요 술의 역사 <웃음> 제가 또 술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.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책은 뭐 내용도 좋지만 번역을 되게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술의 역사 첫 문장이 렇게 시작됩니다 알코올은 어원도 좀 정신이 없습니다 어원이 정신이 없대요 그러니까 <웃음> 번역을 되게 재밌게 해놨어요 알코올이란 단어의 유래는 아랍어에서 기원이 됐는데, 원래는 알쿠훌이었대요. 알은 뭐, 더 같은 전관사이고 쿠훌은 뭐, 일종의 화장품이었다고 하네요. 지금도 중동에서 여성분들이 이제, 눈 쪽에 이제 뭐, 아이라인 그리는 거를 코올이라고 한대요. 그, 그, 쿠홀이 기원이 돼서 지금 코올이라고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코올은 광물에서 추출된 염료인데,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코올은 봉수 또는 핵심 성분 이런 거를 뜻하기 시작했대요. 그게 원래 어원이래요. 그러다가 1672년에 왕신 뭐학회에 어떤 회원이 어? 와인은 왜 취할까? 와인의 주 원료가 뭐길래 이렇게 취하는 걸까? 이런 의문을 제기해 가지고 와인의 핵심 성분이 뭘까? 그러니까 와인의 아코올이 뭘까? 궁금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와인의 핵심 성분을 와인 아코올이라고 했대요 그게 변질돼 가지고 앞에 와인은 똑 떼버리고 아코올이 그냥 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보면 보드카도 원래 물을 뜻하는 러시아어 보다에서 왔대요. 뭔가 이제 한 챕터를 보고 덮을 낸데, 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Anyway, 이제 슬슬 출근을 해볼까요?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! 이번에 그책 받았잖아요 약간 투머츠 토커긴 한데 저자가 재밌어 우리 그때 그 개판 오분전 있지? 어 내가 궁금하다 어 응. 그거랑 비슷해 그거 영어 버전이야. 그 버그 있잖아. 컴퓨터 버그. 어. 그게 어니? 옛날에 에디슨이 뭐막 발명을 했는데 작동이 안 됐대. 근데 음, 정구 전구 말고 무슨 따로 또 다른 발명품을 개발을 했는데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. 몇 번을 찾아봤는데도 문제가 없었대. 근데 또 찾아보고 찾아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벌레 한 마리가 무슨 되게 중요한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야. 아. 그래서 버그가 생겼다 버그가 그 안에 있었다 라고 한게 어머니 돼가지고 오류 같은 걸알때 버그 생긴다 그 버그가 진짜 버그였던 그치 벌레 벌레 컴퓨터에 벌레가 있는 거지 아 진짜 그 버그가 리얼 버그아 리얼 버그였어 <웃음> <웃음> 은유적 표현이 아니야 대박. 실제, 실제 버그가 어. 있었던 거야 쏘리얼이네 쏘리얼 어. 그런, 그런 내용은 참 많아 또뭐 있어요? 또? 또뭐 아, 또, 응. 또 술의 유래 이런 것도 있고 스타벅스? 진짜 음, 깊게 음. <bills are> <down> Bank. 따라서 <laughs> h <laughs> oh, oh, oh, oh, oh, oh, oh, 오 h o 어 oh.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밤에 뭘 하는 것보다 아침에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최근에 퇴근하고 와서 밥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그냥 씻지도 않고 잔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뭐 일단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의욕이 좀잘안 생겨요 그래서 아 이때야말로 내가 아침 시간을 정말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네또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진짜 이때는 아침에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정말 아침 시간 잘, 잘 활용했었거든요 역시 최고의 동기부여는 나 자신이다 <웃음>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출근하려면 한시간이 조금 안 남았는데 오늘은 따로 공부는 안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좀 읽다 가려고 합니다 아참 그리고 이번에 윌북 출판사에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물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셨어요 어 댓글에 걸어다니는 어원 사전에 대한 기대평을 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이 책과 이게 제가 작년에 제주도 한달 살이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으로 만든 예 엽서거든요 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네 여기 짧은 메시지와 함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어 더보기 확인해 주시고요 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서점 갔는데 이거 인문학 베스터셀 인문학 베스트셀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을 통해서 역사, 인문, 철학 문화, 뭐 예술 정말 뭐랄까 잡학 다시개질수 있는 그런 뭐 좋은 책인 것 같으니까요 예,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뭐 해도 더 늦게 뜨고 일어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런 만큼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시간을 좀잘 활용하고 남들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게더 성취감이 크고 더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지 2, 3일 됐는데 어, 한동안 여러분께 소소한 일상들을 보여드렸던 앞으로는 정말 이콘텐츠를 위해서가 아닌 정말 더 나아진 저 자신을 위한 네, 그런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네, 여러분들과 성장해 나가고 싶네요 <웃음> 그럼 오늘도 파이팅! 다음 주에 만나요